오늘은 암살 게임에 대해 말해보죠 제가 처음 암살 게임에서 그 컨텐츠를 제렸습니 여러가지 퍼즐을를 통해 진행되는 문제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을 들인 것과 달리 스토리는 형편없었습니다